프로처럼 퍼팅하고 싶으시다면, 프로처럼 연습하셔야 합니다. 오디세이 퍼팅 트레이너와 함께 여러분들의 퍼팅 실력을 프로처럼 만들어보세요. 퍼팅 스트로크 시 에임을 아무리 똑바로 하더라도 페이스의스위스팟에 볼이 맞지 않으면 똑바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. 정확한 스위스팟을 찾기 위해 오디세이가 개발한 스위스팟 교정바를 사용해보세요. 스위스팟 교정바는 퍼터 페이스에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. 퍼터 페이스의 스위스 팟을 중심으로 40mm 간격으로 시작해 점차 간격을 좁혀가면서 스위스 팟 교정바를 부착하여 연습해 보세요. 스위스 팟의 볼이 맞지 않으면 교정바 덕분에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. 스위스 팟에 제대로 맞는다면 이렇게 똑바로 굴러가죠? 어떤가요? 어렵지 않죠? Odyssey, number one putter on tour.